웹스퀘어 퀵카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No Result Message 속성과 No Result Message 비 l 을 Always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두 속성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특정 메시지를 지정하여 그리드뷰 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. No Result 속성 값으로 표시할 메시지를 지정하고 No Result Message 비 l 을 Always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프라퍼티 속성 탭에서 데이터리스트 속성 값을 확인하면 그리드뷰가 데이터리스트1과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리스트1의 데이터는 페이지가 로딩될 때 추가됩니다. 페이지가 로딩되고 데이터가 표시된 모습입니다. 데이터 추가 코드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. 즉, 데이터리스트1에 설정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. 저장 후 페이지를 로딩하면 데이터도 표시되지 않고 안내 메시지도 없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 데이터가 없을 경우 표시할 메시지를 No Result Message 속성 값으로 정의합니다. 그리고 No Result Message v i s i b l e Always 속성은 True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페이지를 다시 로딩하면 앞서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